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첫째는 부모를 잃어버렸고 둘째는 사탄의 피를 받았고 셋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보면 믿음의 기대가 있고 실체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이루고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메시아를 바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까지 이루자는 것입니다.